어떤 두 팀의 아이돌이 데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팀은 기획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기획사의 아이돌이에요 근데 동시에 또데뷔한 다른 팀이 있었어요 SM에서 데뷔를 하는 친구들이라고 해요 그러면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팀한테 더 관심이 가고 기대가 갈까요? 그리고 또 어떤 팀의 팬이 더 많을 확률이 클까요? 안녕하세요 로지 드로잉의 로지입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 많이 받았던 질문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 보려고 하는데요 편입을 하거나 전과를 해서 패션 디자이너가 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그래서 주로 질문하시는 것들이 전공 공부를 계속 할지 아니면은 학원을 다니면서 포트폴리오를 만들어서 바로 취업을 하는 게 좋을지 이런 질문을 많이 해 주셨더라고요 어, 아무래도 패션 쪽이 조금 나이가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걸 아시는 분들은 뭔가 조급하기도 하고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옳은 선택을 하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서 시간 대비 어떤 게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되게 불안해 하시고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저는 앞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순수미술을 전공하다가 편입을 해서 세종대 패션디자인과에 들어갔는데요. 1년 늦게 들어가서 재수학번이에요. 그래서 편입에 관한 영상은 더보기란에 넣어둘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실 애초에 20살 때부터 세종대학교 패션디자인과를 가고 싶다는 그런 목표가 명확했는데요 그래서 뭔가 빨리 취업을 해야겠다라는 생각보다는 빨리 내가 원하는 대학에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좀더 강했어요 그래서 제 경험을 포함한 제 지인들의 상황들을 지켜본 그런 시선에서 제 나이가 지금 31인데 학생 때부터 지금까지 사회생활 하면서 느껴본 것에 비춰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비전공자이신 분들이 졸업 후에 패션디자이너나 아니면 미술쪽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데 학원을 다니면서 자격증을 따고 바로 취업을 하는 게 좋을지 아니면 복수전공이나 전과를 해서 디자인을 확실히 배우고 졸업을 할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봐 주시더라고요제 어, 생각에는 비전공자이신 분들은 뭔가 빨리 취직하는 것보다 좋은 곳에 취직을 하고 싶으시다면 디자인과로 전과를 하시거나 아니면 은 복수전공, 좋은 학교로 편입하는 거 이런 거를 추천드려요. 나이가 아직 어리시다면 저는 입시를 다시 보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왜냐면 복수전공이나 전과, 편입 이런 것도 좋지만 제일 그래도 좋은 거는 제 생각에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복수전공을 하거나 편입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짧은 시간 내에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감당해야 할 것들이 많고 그래도 본인이 정말 해야겠다는 그런 목표 의식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가든 저는 일단은 좋은 학교에 원하는 전공을 들어가서 차근차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이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원을 가서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뭐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고 이런 것도 물론 좋아요 좋은데 제 생각엔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회사보다는 좋은 학교를 나와서 정석대로 전공과목들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제 차근차근 취업 준비를 해서 들어가는게 조금 더 늦을 순 있더라도 좋은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진입장벽이 낮아져요 이건 솔직히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요 막상 근데 본인의 상황이 돼버리면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되게 고민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비전공자여도 굳이 학교에서 전공을 듣거나 굳이 미대를 졸업하지 않아도 학원 다니고 자격증만 따면 물론 취직은 할수 있겠죠 하지만 좋은 회사일수록 학원에서 딴 자격증 포트폴리오 보다는 일단 학교가 좋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랑 자격증이 있는 게더더 더 유리할 거예요 아무리 학원에서 자격증 따고 공모전 나가고 포트폴리오 만들었어도 학원에서 배우는 전공지식은 어, 학교에서 배우는 전공지식 보다는 속성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금은 덜 탄탄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물론 학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본인이 그 전공을 정말 깊게 파고 싶고 나중에 원훗날을 생각해서 더 좋은 대우를 받으면서 더 좋은 기회를 많이 얻고 싶다면 그만큼 그거에 대비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보통 학원 이런 거 홍보할 때 취업률 뭐 100%, 취업률이 되게 높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이유가 뭘까요? 제가 봤던 경우는 보통 그런 취업을 하는 경우가 계약직으로 취업을 하거나 아니면 정말 그냥 진입장벽이 낮은 그런 회사들이 많아서 있거나 아니면 은 학원이랑 연계된 그런 회사들이 많아서 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낮에도 제가 DM을 받고 설명을 드렸었는데 일단 비전공자분들이 패션디자인과로 편입을 하고 패션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 해야하는 노력은 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 그 프로듀스 101 아시죠? 그 프로듀스 101의 소예라고 하세요. 어그 원래는 연기자가 되고 싶은데 가수로 데뷔를 하려고 어, 정말 노래랑 춤 정말 처음부터 배워본 그런 아이가 가수가 되기 위해서 정말 피나는 노력을 하고 댄스 선생님한테 어, 소혜야 너는 가수가 되고 싶니? 이런 소리까지 들으면서 막 진짜 멍멍 울면서 남들 하는 거 이상으로 막 노력을 하고 주변 친구들한테 막 도움을 받아 가면서 조금만 늦더라도 정말 열정을 다해서 결국은 멋있게 가수가 됐죠 제가 생각하기에 비전공자 분들은 약간 그런 것 같아요 비전공자 분들이 패션 디자이너가 되기 위해서는 약간 그 프로듀스 101의 소예가 됐다고 생각하시고 준비를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다른 예를 들면 전문대나 지방대에 나오신 분들이 4년제로 편입할까요? 아니면 취업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을 하셨는데 어, 이거에 대한 대답도 마찬가지로 제가 아이돌을 예로 들어서 설명을 드릴게요. 왜냐면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저보다는 한참 어리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린 친구들은 아무래도 아이돌도 좋아하고 이런 것들 많이 알잖아요. 그래서 그냥 막 구구절절 설명하는 것보다는 한 번에 뭔가 탁 와닿게 하고 싶어서 이 아이돌의 비타 그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이번에는 어떤 두 팀의 아이돌이 데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한 팀은 기획사가 잘 들어보지 못한 그런 기획사의 아이돌이에요 근데 동시에 또 데뷔한 다른 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른 팀은 SM에서 데뷔를 하는 친구들이라고 해요 근데 그러면은 사람들은 과연 어떤 팀한테 더 관심이 가고 기대가 갈까요? 그리고 또 어떤 팀에 팬이 더 많을 확률이 클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SM에서 데뷔하는 친구들이 조금 더 사람들의 기대감을 많이 받고 나중에 데뷔를 해서도 팬층이 더 두터울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아닐 수도 있겠지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래서 많은 아이돌 지망생들 SM이나 JYP 등의 이름 있는 큰 기획사를 가려고 하죠 근데 그만큼 어 데뷔하면 인기가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경쟁률도 굉장히 세고 지원자들의 외모나 실력도 굉장히 쟁쟁한 걸로 알고 있어요 하지만 유명하지 않은 기획사에서 데뷔를 했다고 해서 다 1위를 못하고 다 유명해지지 못하나요? 그리고 꼭 이런 3대 기획사라고 해서 무조건 다 오래오래 흥하나요? 아니죠 유명하지 않은 기획사라고 해도 엄청 노력을 하거나 엄청 재능이 있거나 아니면 은막 SNS나 출연한 프로그램에서 막 본인이 어필을 엄청 하고 막 노래도 잘 만들고 잘 부르면 춤도 잘 추면 유명하지 않은 기획사에 들어가더라도 결국엔 유명해질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아이유나 광희 같은 경우가 있겠죠? 어, 이 차이예요. 정답은 없는데 일단 좋은 기획사에 들어가면 사람들이 더 많이 관심을 갖고 더 유명해질 수 있는 기회가 많아요. 반면에 유명하지 않은 기획사에서 시작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이 그 이상의 노력을 하면 은그 안에서도 좋은 기회를 잡아서 유명 기획사의 친구들만큼 인기를 얻거나 아니면 더 인기를 얻을 수가 있겠죠 음, 그래서 제 대답은 그거예요 둘 중에 뭐 어떤 게 정답이다 이런 건 없어요 꼭 좋은 대학을 나와야지만 좋은 회사에 취직하고 좋은 그런 미래를 보장받는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본인이 만약에 첫 단추를 조금 더 수월하게 끼고 싶다 아니면 조금 더 나는 조금 더 대우를 받으면서 하고 싶다 하시면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SM, JYP 같은 그런 큰 대형 기획사 같은 좋은 학교를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어뭐 아니다 나는 내가 재능이 있고 내가 노력해서 어 작은 기획사에서라도 정말 잘될 자신이 있고 나는 큰 야망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어, 뭐 일단 나를 받아준 작은 기획사라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일찍 시작을 해도 저는 생산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질문이 올 때마다 정말 힘들었는데 정답은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큰 기획사에서 시작할지 아니면은 일단 나의 재능을 알아주고 받아준 작은 기획사에서 시작할지 이거는 본인이 고려를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저한테 그냥 넋두리처럼 하는 거는 제가 받고 대답을 해드릴 수는 있지만 저한테 큰 정답을 바라시고 질문을 해주신다면 저의 대답은 요거니까 혹시나 이런 질문을 또 해주실 분들이라면 부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주시고 그 다음에 고민을 해도 답이 안 나오면 질문을 해주세요. DM 말고 댓글로 해주세요. DM은 제가 지금 잘못볼 확률이 있으니까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까지 꼭 눌러주세요.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